그 스카노. 너... 자, 아이구야. 이게 무슨 일이고. 8월 31일 수요일 신규영 웅복 기한 내 가지고 업데이트 내용이 떴습니다. 수요일에 업데이트 내용이 떠버렸다고? 기습을 당해 버렸구만. 뭐 상상도 못 하고 있었어. 요 보통 목요일 아니냐? 수요일이라 가지고 제가 지금 깜짝 놀랬고 게임 하려고 게임 들어가는데 뭐가 점검 중이라길래 무슨 일이고 해서 들어왔죠. 아, 어, 뭐 살펴보니까 아, 어, 좀 떡밥으로 좀 알고 계셨던 분들 많이 있죠. 리제로 이제 콜라보 리턴즈입니다. 아, 어, 탐욕가많 에키드나 검성 라인하르트가 나오게 되겠는데요 필사기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<목소리도> 자 그렇습니다. 탐력의 반야에 기드나 개성 한번 봅시다. 끝없는 탐력인데요. 전장에 있는 아군 종족, 아군 종족 불명, 어 불명 종족, 영웅 한 명당, 아군 불명 종족의 영웅의 기본 능력치가 5%씩 증가하고, 역시, 어, 종족 불명 대에 쓰이겠습니다. 아군 영웅의 스킬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준 적군 한 명당 자신에게 세턴 동안 공격 관련 능력 4%씩 증가하는 효과가 최대 9회까지 부여된다. 무슨 말입니까? 전책을 써야 되겠네, 이마도 전책을 쓰면 피해를 준 적군 한 명당이니까 스킬 한 번당 막 3명 씩막 되게 르면아 어 그렇게 됐을 때 세턴 동안 공간이 4%씩 퍼총 9회까지 그러니까 공간이총 36%까지 퍼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어, 허... 어 오... 상당하겠는데요. 전체 길이 주는 종족 불명대기 쓰이겠는데 자 1번 스킬 보겠습니다. 간단한 마법이야. 모든 적군에게 공격이 300% 절단 피해 주면 절단 피해. 우리 사리엘 태풍 같은 태풍 같은 건데 어 개성에서 지키 분위의지 15%가 퍼 상승했겠고. 종족 분명세명이면 15% 상승에다가 뭐 어떤 중첩 다 시키면 공간이 36% 증가한 상태. 그 상태에서 절단이 팍팍팍 나간다. 오이 <웃음> 볼만하겠는데. 자, 흥미롭네입니다. 흥미로네두 번째 스케일 모든 작군에게 공격 이 280% 피해주고 두턴 감염. 자, 전책인데 감염이 있다. 감염시키 놓고 주 때리겠는데 이런 느낌 필살기 봅시다 난 나쁜 마법사야 두턴 동가 모든 아군의 기본 능력치를 20% 증가시키고 종격불명 아군의 주피가 35% 증가된 뒤로 그 뒤로 전체 지기가 빵처박힙니다 이것들이 어, 먼저 증가치를 다 받은 다음에 딜이 뜨는거라 올킬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 자, 다음 영웅 봅시다 검성 라인하르트입니다 야 좋습니다 자 요것이 라인하르트지 계승 한번 봅시다 아군턴 시작시 한턴 동안 자신에게 주피 50%가 주 모든 영역치 25%가 1회 회피, 디버프 면역, 불사 중한 개를 무작위로 부여한다 아군턴 시작시 마다 요 중에 한 개를 랜덤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특이한 개념인 것 같아 만약에 주피 50%를 받았다 그럼 이번, 이번 턴에는 딜을 할 차례야 그지 근데 뭐 회피를 받았다 어... 다음 턴에 이마은 회피를 하겠네요. 그 다음에 뭐, 불사를 받았다. 그럼 다음 턴에 저기 우리 때릴 때, 인마는 한번 안 죽겠네.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. 좀 특이해요. 랜덤으로 받는다 주피 50% 아니면 모든 능력치 25%가 이런 건 장난 아닐 것 같고요 자, 스킬 몸놀림입니다 단일 적군 자신의 최생 30%만큼 최대 피해를 준다 최생 비례기 때문에 임만은 무조건 생절이겠고 예 마치 연반처럼 최생 비례로 딜을 내고 있습니다 기사의 검무 단일 적군 자, 자신의 최생 35%만큼 절단 피해를 준다 자, 단일기들이라는 거 단일 기들. 자, 필살기입니다 검성의 가호인데요 개성으로 부여된 효과를 제외하고 한턴 동안 자신에게 주피 50% 모든 게지 2 5인가 1회 해피 디버프 면역 불사 중한 개를 무작위로 부여한 뒤 어, 모든 제군에게 최생비를 어, 피해를 줍니다. 자 다시 읽어보면 개성으로 부여된 효과를 제외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어, 개성으로 부여된 효과도 하나 받았고 어, 그거 하나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받는다 이 말이에요. 예, 아까 개성으로 받는 이 랜덤으로 하나 받는 거한개더 받는다.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개성에서 어, 주피 50%를 받았다. 그 다음에 딱 필살기 쓸때 모든 게지 25%까지 받았다. 이렇게 두 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필살기 레벨 3에는요 어, 요 개성으로 부여된 거를 두 개를 받습니다 두 개를 두 개를 그래서 개성으로 부여된 거뭐 주피 50%를 받았다 그 다음에 모든 영역치 25%도 받았고 불사도 받았다 요런 정도로 갖다 박을 수도 있다는 거자 필살기 레벨 5레벨에서는 세 개를 받습니다 세개 개성으로 한개 어, 여기서 세개총네 개를 받는다 하나 둘셋 그렇게 되고요 어, 마지막 필살기 맥스 시에는 어, 네 개를 더 받습니다. 그러니까 개성까지 합하면 다섯 개, 다섯 개. 싹다 받는 건데, 이러면. 어, 그런 느낌입니다. 중복으로 받아지진 않겠지? 그내 그러니까 말은, 뭐, 주는 피해 50% 증가를 다섯 번다 받았다거나, 그렇진 않겠죠? 어, 각자 하나씩 받게 되면, 이 다섯 개면 싹다 받게 되는 거가 되겠고. 몰라, 이거 나와봐야 알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막강한 신캐들이 나온 것 같은데, 그만큼 또 셀이 퍼주쁘더라고 자 업데이트를 보면은 어 갖다 좀 퍼줍니다 일단 이 신규 영웅들 나오면서 또 장비 각인 영웅이 추가가 되겠죠 장비 각인이 있을 거고 뽑기가 있을 거고 뽑기는 600 천장 자그 다음에 콜라보 영웅 코인 3개로 이렇게 바꿔 먹을 수 있는 것도 나오겠고 콜라보 영웅 성물이 추가가 되는데, 자, 성물을 지금 갖다 뿌리뿜니다. 이도. 콜라보 할 때마다 성물 뿌리는 거 정말 칭찬합니다. 먼저, 에키드나 성물. 자신이 디버프 효과 걸려있는 적군에게 때릴 때는 또 주피가 35% 증가하고 받는 피해 15% 감소합니다. 와, 이거 뭐 개성 다 발동되고 주피 35% 더 증가하고 이러면 임 이거 전체기 쓸때 애들 막다 죽는 거 아이가? 어느 정도 셀라는지 는좀 감이 좀안와요뭐스탯 빠진 거그런 봐야 되니까. 자, 두 번째, 라인하르트. 아군 영웅이 스킬 사용할 때마다 자신의 최생이 6% 증가하고 지확 4%가 증가합니다. 지재생 증가하면 지딜도 더 올라가겠네. 오케이. 에밀리아입니다. 빙결 걸린 적군 때릴 때 주피가 100% 증가하겠다. 그럼 필사기 쓰기 전에 빙결 착착 걸려고 필사기 쓰면 다 틀잡보겠네. 다음 램입니다 전장에 자신과 같은 종족 아군 영웅 한 명당 자신의 기본 능력치 10%씩 증가합니다. 총 30% 증가겠고 하 램은 자신이 파이로카를 가지고 있는 스킬 사용 시에 자신의 공간이3 0 증가하게 됩니다. 베아트리스, 베아트리스 맞나 임마. 아 베아트리스. 어 자신의 지확 치피가 80% 증가. 지확 치피 80. 싶어진가요? 야 아무도 안 쓰니까 기름도 기억이 안 나거나 아무도 안 쓰다 보니까 좀 세게 올려주는데 한 번씩 써봐야 될것 같아요 얘들도 자 리제로 콜라보 영성물 제작 재료 안내 해가지고 어 성물 재료 무료 지급 이벤트를 통해 어다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이벤트 우리 뭐 열심히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그죠 최대 6개 성물을 제작할 수 있겠고 이런 겁니다 뭐 스토리나 스토리 보상 빙고 보상 등등 선멸부터 해가지고 컨텐츠 이벤트 열심히 하면 다 받을 수 있겠죠 자 다음 이벤트 콜라보 리턴즈 출석 이벤트 아 칭찬합니다 출석만 열심히 해도 여러분 람을 일단 그냥 확정 획득 람 확정 획득 그 다음에 목걸이 8개 다이아 20개 초각성 고인 12개 한방 각성 되는 거한개자 이렇게 출석만 다 해도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일마들 코스튬이 나왔겠죠 예 요... 요건 어 사야 될것 같아요 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자, 다음 7대제 스페셜 미션 또 퍼줍니다 콜라보 기념 스페셜 미션이 있겠죠 미션을 열심히 하면은 어 램을 또 확정 획득입니다 램 확정 획득에 이런 재화들 굵직한 제화들 모두 다 받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포켓1열 장도 받네. 자 이벤트 미션은 뭐요런 정도, 뭐 빙고부터 해가지고 뭐다다 다 하는 거 있죠. 기본적으로 컨텐츠 즐기기만 해도 다 받는다.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7대제 리제로 해가지고 리브리타니아 요런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. 여기서 즐길 수가 있겠고요. 좀 특이했던 거는 스토리가 뭔가님면 선택에 따라 다양한 엔딩이 존재하며 플스의 디비유합니까? 디비유 같은 그런 게임인 거지. 내 선택에 따라 엔딩이 달라지는 거야 그 엔딩이 달라지면 그 엔딩별 보상이 다르게 구성됩니다 야 이거 어... 특이해요 그렇게 또 스토리로 보상을 또 받게 되는데 보상이 꽤 짭짤합니다 빙고 이벤트 빙고 요렇게 푸짐하게 한상 체리지 있는 거막 코스튬도 들어있어요 한상 푸짐하게 또 빙고판 돌리고요 자, 3대 마수, 대토, 뭐, 이래가지고, 이벤트 보스젠이다, 그죠? 또, 두드리패, 대토엔, 페텔기우스 격퇴하고, 콜라보 코스튬 획득한다, 이 말씀입니다. 에? 열심히 두드리패가지고, 교환 재료 들고 와가지고, 콜라보 코스튬. 와 좋습니다. 오, 이번에 많이 준비했다. 아까 본 거고, 이거 성물 무료 지급, 성물다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. 킹의 성장 재료 교환 이벤트 좋죠. 이렇게 바꿔 먹어야 돼요. 싹다 바꿔 먹고, 와, 내 이거 최근에 좀 팔았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이벤트. 어, 이게 큰일 났네. 팔았는데. <웃음> 자 목걸이도 한번 쫙 바꿔 먹고요. 자 호크 패스 또 새로 한번 진행이 되게 되는데 또 마일리지로 살수 있는 코스튬도 또 풀리니까 또 사면 좋겠고요. 자 여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야, 업데이트 날짜가 오늘 갑자기 하루 빠르게 들어와가지고 제가 정신을 후딱 못 차렸는데 뽑아 보도록 합시다.